네, 안녕하세요. 행복부자, 여마비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음, 예, 예,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과연 감사 어떤 주제로 가져왔을까요? 두두두 두두두 두두두 두두두 두두두 두두두 두두두. 빠밤! 네,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게임의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네 게임에 대한 가장 감사 표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경기, 축구, 농구, 야구 이런 경기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 또는 학교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뭐 가위바위보 게임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를 한꺼번에 같이 통합해서 만들어 본 게임에 대해서 감사 표현이고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따라 읽어 주시면 되고요. 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다른, 또 다른 감사표현 주제 여기 카드 올려놨으니까 네, 한번 검색해보셔서 네, 또 드, 들어보시는 것도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작해보겠습니다 게임이 재미있어 감사합니다 게임에서 이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친구들과 같이 게임을 할수 있어. 감사합니다. 게임에서 지더라도 정신력으로 이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재밌는 게임을 구경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다양한 게임이 있어 감사합니다. 교육적인 게임이 있어 감사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이 게임을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게임으로 하나가 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10가지 한국어로 표현한 게임에 대한 감사 표현이었었구요 그럼 과연 영어로 하는 네, 게임에 대한 감사 표현 10가지 시작해 볼까요 준비됐나요? 시작할까요? 시작할게요 네 Please read in your mind Thank you for playing this game Thank you for winning the game. Thank you for playing games with your friends. Thank you for being able to win with mental power even if you lose the game. Thank you for watching this fun game. Thank you for various games. Thank you for having an educational game. Thank you to the person who made the game. Thank you for playing game together, even if you are far away. Thank you for being one with the games. 네, 이렇게 10가지 영어로 하는 게임에 대한 감사 표현이었었구요. 그러면 제가 제일 자신있어 하는 일본어 감사 표현 네, 시작해 볼까 합니다. こんにちは!では始めます! ゲームが面白く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ゲームに勝つことができ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友達と一緒にゲームすることができ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ゲームに負けても精神力で勝つことができ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面白いゲームを見ることができ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様まなゲームがあ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教育的なゲームがあ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ゲームを作った人に感謝します。 遠く離れていても一緒にゲームすることができ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言語が通じなくてもゲームに一つなることができ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한국어로도, 영어로도, 일본어로도 표현한 10가지 게임에 대한 감사 표현이었었고요. 게임에 대해서 이렇게 10가지나 많은, 좀더 많이 표현할 수도 있었는데, 예, 네, 추려봤는데요.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 문장 읽으면서도 미소도 지으면서, 또 이게 제스처도 하면서 같이, 음,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따라 읽으면서도 이 여러 가지 더 배가 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에 관련돼서 어, 자세한 영상은 따로 예,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시작하고 마무리 짓는 그날까지 행복부자 염화 미소는 계속될 거고요. 그리고 내일도 유익한 내용으로 감사 표현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에 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